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이 화장품주 상승률 순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장이 좀 어렵고 오늘도 지수가 이제 소폭 좀 조정은 받았지만 아, 가장 업종 중에 가장 많은 종목이 상승했던 종목은 역시 화장품주였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화장품들이 상승률을 좀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 있는 자금을 어 망창 왕창 빨아들였던 종목도 이 화장품주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어 기타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컬러레이가 오늘 상한가, 공구먼 상한가 이두 종목이 속한 쪽을 보면 컬러레이 화장품. 공구음원 섬유 쪽이죠. 그래서, 여기 채널에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찬바람이 들면 섬유 쪽 봐야죠, 무조건. 그래서, 공구음원이 썩어도 준치라고, 대시세를 줬던 예, 예 공구음원이 오늘 역시 이제 상한가를 나는 모습을 보였고, 컬러레인은 중국계 기업입니다. 오늘, 화장품용 진주광을, 광택 알료, 그 알료, 그 색상을 내는 그런 알료 생산 기업이고, 얘가 뉴스가 어, 중국 색조화장품 업체인 야, 야양과학이와 합작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화장품 업무 주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오늘 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또공구원 섬유 쪽 관련 예, 플러스 사이즈 여성 전문 패션 기업이고 두 번째 상승률을 보였던 건 크리스 크리스 FNC 13% 상승률을 보였고 국내 골프웨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FNF나 태평양 이런 종목이 한번 순환하면서 다시 공구 오면 크리스 뭐 이런 종목 순으로 이렇게 돌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락 엔터 쪽한랄령 해제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죠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 18% 엠게임 SAMG 엔터 이런 엔터주들 오락주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특히 항공주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였죠 지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던 게 항공주였죠 또 카지노주 뭐 이런 주 면세점주 전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진칼 우가 가벼웠기 때문에 상승률은 25% 제주항공 7% 그리고 이들 종목들 이렇게 특징들 보시면 다 대부분 한 알령 코로나 봉쇄 해제예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업체들이 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이 화장품 업종 중에 한번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컬러레이 상한가 1195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동전주였던 컬러레이가 이제 천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 2, 3분기 1406원, 아, 146원을 벌면서 펄은 8배로 여기 있는 순위 1위부터 25위 종목 중에 가장 퍼가 낮은 저퍼 종목은 컬러레이 pbr 0.23배 부채는 5% 정도에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PBR로는 지금 같은 중국계 기업인 오가닉 코스메틱 얘가 0.1 그 다음 0.29 얘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낮은 PBR을 가지고 있죠 시가총액으로 보면 어 지금 오가닉이 466억이 아 거의 안올르고 있죠 얘는 적자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제 765억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이두 개를 보면 선진 뷰티가 두번째 높은 상승률 14% 로 상승했고 예를 보면 시가총액 800억대 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는 놈들이 이제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세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실리콘투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이 13%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고 시가총액은 이제 1500억대 수준 그리고 이 c n c 인터내셔널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화장품 업체 중에 이제 가장 그 주도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오늘 10% 상승하면서 신고가 시가총액은 2,900억 대에 됐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와 보시면 펌텍이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퍼가 이제 가장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펌텍이 연후 화장품 용기업체가 거의 9% 수준으로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2천억대 수준 그리고 이제 아우딘, 바른손, CTK, 스킨앤, 오가닉이, FN, 리퍼블리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어 실적이 찍히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우디니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가총액은 500억대 그리고 역시 화장품 맛집 황국화장품이 역시나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6%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PBR은 화장품주 전체에서 가장 높죠. PBR 6배 수준. 그리고 이 화장품주의 전체 의 평균은 2.43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오가닉이나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게 이제 청담 글로벌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메카 5% 반등 시가총액은 이제 900억대 그래서 아이패밀리 코스메카 이런 종목이 이제 천억을 돌파할지 안돌파할지 그걸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토니모리 역시 이제 면세점 관련 또 화장품 관련 양수 겸장인 종목이 이 토니모리 그리고 넥스트 아이 마찬가지 면세점 관련 주 두개다 이제 4% 3% 이 정도 반등을 했고 토니머리는 전에 얘기했듯이 천억 원 돌파를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이제 오늘 이제 천억을 돌파를 했고 어, 넥스트아이 이제 500억 수준, 얘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어, 이이두개 정도는 이두개 토니머리나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퍼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이제 기대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한국콜마 대표적인 그 OEM 이제 이, 제, 이 이 예, 한국콜마 4% 반등을 했고 또이 신세계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 관련주 아까도 아, 아,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섬유 찬바람이 불면 무조건 봐야죠. 그래서 화장품 섬유 두개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건 이제 신세계인터내셔널 오늘 3% 반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한국콜마 9,700억, 신세계 9,600억대 수준. 그래서 이두개 종목이 가장 여기 있는 종목에서는 시가총액이 높고. 오늘은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이 쉬어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에이블, 제일 마지막, 이제 25위로 상승한 에이블이가 5,400원, 3% 반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1,400억대 수준.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컬러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00원대에서부터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반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 장기평선이 121 또 200일선까지도 돌파를 한상하가로 뚫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650원 라인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윗꼬리를 달 달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두터운 저항 라인대가 1,650원 라인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이제 중국계 기업이고 지금 550원이 최고가 수준이었고 그다음 이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어,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달렸지만 오늘 4% 가까이 큰 폭의 반등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외선 차단제 관련 기업이죠. 이거 보시면 이제 21선을 타고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마다 한번 큰 시세를 좀 주, 주는 어, 이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아 CNC 인터내셔널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아주 뚫기 힘들었던 저항 나인 때인 2만 6천 원 나인 때를 오늘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어, 전체 화장품 주중에 가장 빨리 이제 신고가에 도달한 어, CNC 인터입니다. 아, 지금 펌텍이 어, 실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어, 거래량은 별로 이렇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던 어, 9% 가량 반등을 했던 펌텍이. 다음은 토니몰입니다. 이 한번 보, 과거에도 지금 1월달에 세달 가량을 해서 두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세달 걸쳐서 어, 이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 어, 거래량은 이제 50만 주 수준 수준에 있는 이 토니몰이. 다음 은 한국콜마 지금 CNC가 고점을 찍고 어, 거의 이제 신고가를 썼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5% 정도. 어, 이 전고점인 5만 원대와 한 15%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한국 콜마 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 지금 23,000원대에서 어 반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때는 36,000원 라인대고 아, 지금 약간 이제 고개를 들고 어, 온,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 신세계 인터내잖아 아, 이렇게 오늘은 한번 화장품주 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앞으로 몇 달간을 지속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 테마일지, 잠옷 기대가 되는 업종이 이 화장품 업종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와 세트로 움직이는 또 면세점, 항공,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 뭐 카지노주, 이런 주들도 조정과 상승을 하면서 거의 동조화돼서 어, 한 달이든 두 달을 꾸고 갈수 있는 종목이 이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화장품주 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